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간격. 스윙시 클럽과 나와 간격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을 칠때 간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셋업을 잡을 때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공과 나와의 간격 그리고 그립과 나와의 간격. 이거는 뭐 배꼽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명치를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간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때 백스윙이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립 끝과 명치와의 간격은 약간 멀어지게 돼요. 셋업 때 가까웠던 간격보다 백스윙 때 훨씬 더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간격을 늘려 주면서 공간이라는 걸 확보를 해요.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만들어진 공간으로 클럽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공간으로 클럽이 들어올 때자 우리가 이 멀어진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엎어치겠죠? 혹은 이렇게 센크가 나거나 요 셋업 때 간격이 좁았기 때문에 백스윙 때 간격이 넓어져서 공간이 많이 생기면 그 공간을 다시 부시면서 이렇게 그 공간으로 클럽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좁아져야 돼요 셋업 때처럼 셋업 때보다 약간 더 좁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좁아져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더 좁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좁아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은 우리는 이 넓어졌던 간격을 다시 좁히면서 이렇게 팔만 지나가게 해주면 은 공은 똑바로 나가요 휘지 않아요 똑바로 나가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은 바로 직선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선이 보이시죠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어, 지금 손 정확하게 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선이 이렇게 손이 지나다니는 선을 하나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아니시면 여기다 클럽을 내려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손이 팔을 이용을 해서 이 선을 따라서 쭉 일자로 밀어내서 꺾어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이게 옆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클럽을 공간 쪽으로 내려주면서 다시 몸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직선을 타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손은 다시 또 직선으로 나가는거예요 왜냐? 우리 몸이 회전을 하면서 이걸 옆으로 빼줄거니까 그래서 중요한게 바로 똑딱인데 똑딱이를 배울 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클럽을 일자로 밀어내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동작을 하는 이유는 그게 스윙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선으로 움직여서 코킹을 하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옆으로 빠지고 다시 돌면서 직선을 타고 직선으로 보내고 그때 그립과 나와의 간격은 최대한 가깝게 여기서 아무리 직선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 은 멀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컨택이 불가능해요 최대한 멀어졌던 간격이 다시 좁아지면서 최대한 좁아지면서 들어와야지 우리는 정확한 손의 위치를 셋업 때의 손의 위치와 임팩트 때의 손의 위치가 최대한 같아지게 정확한 손의 위치를 지키면서 컨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공은 조금 더 똑바로,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을 칠때이 간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느낌상으로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다만 항상 가까웠던 간격을 최대한 멀게 만드시고 멀어졌던 간격을 다시 가깝게 만들면서 양팔이 내몸 앞을 스쳐 지나갈 정도로 가깝게 지나가면서 최대한 직선으로 움직인다. 양팔이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오면서 직선으로 움직인다는 라 느낌을 최대한 받아주시면서 양팔의 움직임과 양손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컨택으로 조금 더스위스팟에 토우나 힐에 맞는 게 아니라 조금 더스위스팟에 공이 맞으면서 조금 더먼 거리를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서 조금 더 정확한 컨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자 그럼 지금까지 양팔과 손을 이용해서 간격을 다시 넓어졌다 좁게 함으로써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